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명빈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집단 감염되어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자신이 또는 내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이런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심하신 분들에게는 꼭 중요하고 필요한 기관인 것은 맞지만 왠지 내가 미래에 꼭 가고 싶은 곳보다는 나이가 들어도 피하고 싶은 곳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모두 은퇴 후에도 안락한 삶을 위해 은퇴 자금을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이처럼 노년기를 위해 건강 또한 스마트하게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에이 나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서 아무리 늦어도 50대부터는 꼭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요양병원에서 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어떻게 건강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양병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하지만 나라에서도 모든 분들을 요양병원에서 모실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냐는 나와 내 가족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첫 번째 팁은요. 독립성을 챙겨라 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독립성은요. 누구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혼자 할수 있는 능력 즉, 기능성 독립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독립성을 챙겨야 한다고 했죠? 이런 독립성을 챙기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는 제 환자들 중에서는 뇌졸증 때문에 또는 고관절 골절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활 운동을 통해 독립성을 다시 찾게 도와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평상시에 기초 체력을 잘 다져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큰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운동을 해서 기초 체력을 쌓아 놓으면 내 건강에 큰 문제가 오더라도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고 금세 회복해 나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신체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내 정신적 독립성도 챙겨야 합니다. 이게 제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만약 근래에 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싶거나 우울증이 오는 것 같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정신적 질환에 대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우울증은 초기에 잡아내면 치료하기에도 쉽고 만약 치매라면 가족분들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일찌간치 터득해 집에서도 원활하게 돌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클리닉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치매가 있는 배우자나 내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신체적과 정신적 독립성이 무너질 때 다른 이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집으로 퇴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독립성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10년 후의 나의 독립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현재 나의 컨디션을 살피고 운동 부족이나 수면 부족 같은 이런 질환들이 나의 독립성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독립성을 지킬 때 진정으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만약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을 하시면 매주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